앞쪽에 있는 도로는 폭이 약 8m 도로입니다. 낮게 담이 되어 있는 곳이 오늘 매매할 땅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집이 있었으나 집은 철거를 한 상태이고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 농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뒤쪽에는 도로가 접혀져 있고 앞쪽에는 하천부지가 접혀져 있습니다. 앞쪽의 현재 위치는 하천부지입니다. 밭으로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이것은 끙예읍 초곡리이라서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입니다. 도로에서 매매할 땅을 촬영했습니다. 집앞에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른 곳입니다. 현재 도로는 하천부지입니다. 차량 통행은 가능한 곳입니다. 왼쪽에 있는 철망이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철망 안쪽에도 하천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치 면접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흥해읍 초곡리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77제곱미터 약 54평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하천부지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제3종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50%와 용적률 3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부지는 밭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3제곱미터당금 175만원 전체 매매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상호 지목 고민중개사 대표장 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